반갑습니다 초롱부동산 소장 방희선입니다 어, 오늘은 2020년 5월 16일 토요일 밤입니다 오늘도 많이 바쁘게 하루가 지나갔었고요 조금 전까지도 뭐 상담하고 블그 올리고 이렇게 많이 바빴었고 이제 유튜브 올리는 숙제를 마무리를 하고 어, 저도 토요일을 마감을 할까 생각을 합니다 어,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어, 양정, 양정 이구역이죠 k 시시 에서 시공을 하는 양정 포레일즈 스위첸 어, 거기에 나와 있는 모집 공고문 정밀 분석 오늘 이편으로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어 여기 모집 공고문 안에 어 부산 같은 이런 비규제 지역에 일반 분양 청약을 하려고 하면 어떤 조건과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지가 근본 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편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그죠? 청약홈에서 청약한다. 여기까지 봤고요. 어, 보시면, 본 아파트에, 요거는 비규제 지역에 있는 어, 양정유구역과 같은 이런 아파트입니다. 어, 그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 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는 자, 세대원 전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점제 무주택자 점수 70점 68점 73점 이런 점수로 어, 추첨이 된 그런 세대에 속하는 세대주 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다 이제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를 해야 합니다 2년 안에 그렇게 가점제로 된, 당첨된 분이 계신 분들은 요 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어, 추첨제로만 청약이 가능하고요. 세대전원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연히 부속격 처리가 되겠죠. 그러니 청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미리 나와 있어요. 과거 2년, 과거 2년 이내 가점제 적용 제한은 당첨 발표일이 2018년 5월 8일 이후인 왜냐 양정이 구역은 모집 공고문이 2020년 5월 8일 날 떴거든요. 2020년 5월 8일 그러다보니 2년 기준으로 2018년 5월 8일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을 하겠죠. 요 양정 이구역은 그죠. 그 다음에 이순위 접수방법은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이 되었대요. 청약신청금을 납부하던 거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이 됐고요. 이순위도 그래서 이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도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예부금 포함해서 청 금액은 상관이 없는데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순이 사용하는 사람도. 그리고 2018년 12월 10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8조 제8항에 의거, 두가지역,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그러니까 경쟁률이 있었던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서 입주자를 선정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요거는두가지역하고 어, 청약조정지역 이런 데를 말합니다. 어,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무주택세대원한테 그리고 나머지 25%는 무주택한테 가져가고 남은 주택을 이제 25%죠. 요 주택은, 어, 무주택 세대 구성원과 엔드,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그 중에서 기본 1주택 가진 사람은 그 집을 팔겠습니다 하는 거를, 어, 성낙으로 한 사람에 한해서 남아있는 25%를 가지고 이제 추첨을 하는 거죠. 1호 및 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1순위에 해당하는 자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이렇게 하고도 남았어요. 그럴 때는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니가 그러니까 탈락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공급을 하는데, 1주택을 소유한 세대분양권세 제외한다 되어 있습니다. 소유한 자가 우선 공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어떤, 어떻게 적용이 되냐 했더니,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권, 입주 이전에, 기존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성략하여야 하며 1주택 있는 것을 팔겠다고 라 서약을 해서 무주택과 거의 뭐 동등하게 만들겠다 이거죠. 그리고 입주 예정일 이전에 기존 주택의 소유권 처분 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금일 받아야 하고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의 처분을 완료해야 한대요. 처분하겠다는 라 조건을 성낙해야 되고 입주 예정일 이전에 처분계약에 관해서 이제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안에 소분, 소유권 처분 완료 이렇게 해야 가능하고요. 그 다음 2에 어, 따라서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를 아예 할수 없대요. 그 다음 에 3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으면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부적격이 되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26조 2항, 제, 26조의 2, 제1항 및 26조 제1항에 따라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공 및 일반 공급은 순위에 따라 어 예비 당첨자는 주택의 300%를 예비 입주자로 선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이거는 조정 지역이나 이런 데 대한 설명입니다. 그죠? 그 다음 선정된 예비 입주자 현황은 최종 공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 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로 함돼 있는데 60일까지 어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예비입주자를요 공개해야 돼요. 그리고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이 된대요.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된 개인정보는 전부 파기처리된다고 라돼있고요그 다음에 음 이거는 뭐 우리 조정지역이 아니니까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다뭐 예비입주자 300 접수한다 해놨고요. 그다음에, 음, 여기 보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을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미계약한 거요 그다음에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공 및 일반공급 예비 입주자한테 순번에 따라 공급을 공급을 하는데. 최초의 예비 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공 및 일반 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 의사를 표시한 특공 예비입주자에 대해서는 특별공급 물량을 그러니까 특공 예비입주자한테는 특공 이렇게 남은 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해서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공 물량 중 특공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도 공급한다 되어 있죠 그러니까 특공은 각 항목이 있잖아요 뭐 신혼특공이나 뭐 다자녀특공이나 뭐 장애인특공이나 기관특공 뭐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그 특공이 한쪽에는 확졸리고 예를 들어 그 옆에께 만약에 미달이 나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 그 해당되는 게 일반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다른 미달된 그 특공 지원자들한테 그 물량이 어, 예비 당첨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공은 특공끼리 일반은 일반끼리 그 특공 미달난그 특공 종목에도 다 줬는데도 아무도 안 가져갔다 그러면 그게 일반 분양으로 넘어간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특공은 자격이 되면 일단 넣어놓으면 당첨될 확률이 많이 높아진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2018년 5월 4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에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그러니까 예당에 당첨돼 있는데 다른 주택에 넣어갖고 예당이 말고 실제 1순위에 당첨이 된 경우 예비입주자 수 입주자로서의 주택은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앞에 본 당첨에 된게 우선이라 이 말이죠. 다만 예비 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이 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 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고 어,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뭐 뒤에 건 당첨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죠? 어그 다음에 입주자 선정 내역은 무효처리가 된다. 예당에서 예당이 먼저 이렇게 어, 어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결정을 해야 되고 그 뒤에 다른 거에 이제 당첨이 떡 됐다. 발표하기 전에 다른 데 넣었더니 당첨이 됐다. 이러면 예비당첨 내가 만약 계약 체결했다면 뒤에 당첨된 건 무효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9조 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 한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동안 체결합니다. 본 계약은 예비 입주자 선정 사실 그 공고를 다 하고 나서 11일 정도는 지나야지만이 계약을 할수 있다고 라 되어 있네요. 주택공급 계약은 예당 그 선정 공고 다 끝나고도 어느 정도 기간 주고 계약 체결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2018년 12월 12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 이거는 부적격입니다부적격 그럴 경우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당첨 1로부터 당첨 1로부터 수도권 및 두가지역 그게는 1년 이상.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위축 지역은 3개월. 그렇게 고그 해당되는 기간 동안은 다른 분양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적객이 낫다. 뭘 잘못해가지고 그럴 때는 조성제 대상지역 이런 데는 1년 부산처럼 비기제지역은 6개월 청약 위축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미분양이 많은 지역. 그런 데는 3개월간은 다시 청약 못한다. 되어 있는 그런 뜻입니다. 어그 다음에 이제 청약 일정이 여기 또 안내가 되어 있고 이렇네요. 어, 오늘도 너무 많이 하면 또 길어지죠. 어 여기 양정 2구역은 진도가 어 특공 청약은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이런게 있는데 이거는 5월 19일날 인터넷으로 청약이 가능하고요 한국감정원에서 해야 되겠죠 청약 홈에서 일반 1순위 청약은 다음주 수요일 5월 20일입니다 2순위는 5월 2 1일이고요 당첨자 발표는 5월 27일날 하네요 당첨자 발표는 5월 2 7일이고요 1순위가 언제에 5월 20일 특공은 5월 19일 그리고 계약 본 체결은 6월 8일부터 6월, 6월 12일까지입니다. 어, 그 다음에, 음, 이건 뭐 인터넷 청약하시는건잘 아시죠? 어,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청약하는 세대수가 나와 있습니다. 총 공급은 일반 분양으로 762세대인데 보니까 특공이 어, 합이 한 307세대가 특공으로 공급을 하네요. 307세대 특공. 일반 분양이 455세대입니다. 그 다음 1층 이렇게 뭐 최하위 우선 배정하는 게 50세대 있는데 요거 플러스 307세대가 이제 일반 분양 물량이 되겠네요. 전체 합은 762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어, 오늘은 어,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어, 양정 이구역요 요 조합은 그 아니 일반 분양 그 가격이 다른 구역 대비 부산에서 분양하는 것 치고는 굉장히 가격대가 그래도 착한 편이에요 일반 분양 가격이 여기 보면 8 4의 최고가가 보니까 뭐 5억 1430 정도 수준이죠 맞죠 8사 기준으로 요게 전에 연지 2구역 작년에 분양했던 연지 2구역 같은 경우에 이게 뭐 5억 300억800 요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더 1년 뒤에 분양을 함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뭐 거의 비슷하다 하면 굉장히 유리한 그런 금액입니다 그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는 또 공통되는 사항은 뭐 한번 더산차액을 쳐서 제가 요 마무리를 해드릴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주 일단 뭐 19일 20일 청약이 있으니까 기본적인 사항만 우선 알아두셔도 많이 정리가 되겠죠 뭐지 공고문 읽어보세요 하면 잘안 읽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한번 같이 이렇게 훑어봤고요 어쨌거나 지금은 부동산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아요 뭘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사실은 안정시키려고 계속 정책을 내놔는데 놓 그러니까 물량을 자꾸 묶는 정책이잖아요. 일반 분양도 등기해가지고 팔아라 이렇게 되니까 그 등기할 때까지는 투자 바구니 안에 움직이는 물량이 그냥 발목이 딱 잡혀버리고 없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물량 중에 움직일 수 있다 보니 이 대한민국이 돈을 계속 풀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뭐 보합으로 간다 하지만 돈은 풀리는데 그래야 할수 있는 물건은 자꾸 묶어버려요. 뭐 임대주택 등록을 해서 8년치 묶고 지금 일반 분양은 또 등기 때까지 팔지 마라 해서 또 묶고 그렇다고 돈을 지고 있는 분들이 뭐 마늘밭에 묻어놓겠습니까? 그 현금을 아니면 장롱 안에 넣어 놓겠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돈들은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스물 몇 번의 정책을 내도 정책은 자꾸 나오는데 부동산 가격이 잡히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돈을 안 풀어야 이게 가능한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1인입니다. 일반 분양도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구역은 적극적으로 한번 또 검토해 보시고요. 또 공부도 해보시고 하시라고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토요일 밤 되시고요 천웅 소장은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